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공남이에요. 오늘 이렇게 좀 배경이 다르죠?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지금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아크네스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제가 아침에 머리는 사실 저녁에 샴푸하고 팩하고 해서 감고 아침에 주로 린스로만 헹 거예요. 그냥 린스로 헹구고, 그러는 타입이어서 그냥, 그냥 머리 이제 나중에 말리면 되고. 해서 아침에 제가 어떻게, 제가 7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저 지금 너무 안 발라서 퍽퍽하고 오늘 좀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어, 스킨을 두개 바를 거예요. 하나는, 아몽드에서 나온 아니구나 라네즈에서 나온 크림 스킨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전 이거 다 쓰면은 분품을 살것 같아요 분품을 살것 같아요 아마도 사용감도 답답하지 않고 깔끔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이후에도 보습감이 충분히 남고 그 보습감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남아 있다는 거 해서 한번 이렇게 크림 스킨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저두 번째로는 이거 히알루론산 토너 바를 거예요 이건 약간 콧물 제형이라서 약. 약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봤자 토너고 스킨이지만, 발랐을 때 어느 정도의 갑갑함? 답답함은 있는 스킨이에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뭐, 전에 앞에 영상에서 다 소개한 거 어차피 그대로 쓰네. 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저것만 소개하고 제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수분 충전 했어요 <웃음> 그 다음으로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크림 발라요 그냥 선크림 발라요 선크림 선크림 바르는데 제가 보다시피 앞에 지금 두 개나 있거든요 두 개나 있는데 이거 아마 다썼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쓰는지 어. 어느정도 쓰냐면 이정도 짜요 처음에 나는 500원짜리 펼쳐보면 약간 또 500원짜리 크기? 그 정도 수준 되겠죠 부족한가? 근데 저는 이걸 여기 바른 다음에 왼쪽 편을 발라요 이걸로 전 얼굴을 바르는게 아니라 왼쪽 편을 발라요 그 다음에 여기 턱 밑에 있는 부분도 발라주고 목도 좀 발라주고 메인은 주로는 이제 코 이렇게 딱 가름다져서 왼쪽을 바르고요 아까 전이랑 보세요 저 아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기다가 얼굴에 왼쪽만 발랐어요 보여드릴게요. 백탁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눈주에도 이렇게 발랐죠? 눈 시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향, 향은, 향도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걸로 나고, 어, 자에서 자 차단제? 저는 특유의 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특유의 향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이만큼 짜요. 짜서 이번에또 오른쪽에 발라요, 저는. 처음에만 약간 하얀데 발라주면 다 없어져요 자 백탁이나 뭐 색깔 변화 원래 피부 표현 피부색이랑 1도 안 변해요 1도 안 변해 그죠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목 같은 거 건조되면 그냥 손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저는 그냥 발라요 굳이 목까지... 목주름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손이 잘안 가네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발랐어요 지금 제가 스킨 두 개에다가 이거 하나 바르고 사실 여기서 그냥 뭐 외출한다 뭐 일상생활 주로 7일, 일주일 있으면 5일을 이렇게 해요 5일을 이렇게 하고 머리 말리고 그냥 외출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제가 어... 컴플렉스가 약간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크서클이 좀 진해요.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좀 진하고 여기 너무 피부 너무 확대됐다. 이런 잡티도 약간 좀 생기고 그리고 코 밑에 여기 부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빨갛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컨실러 쓰거든요. 그냥 그렇게 많이 아니고 이거 로레알 맞나? 아 메이블린이구나. 메이블린에서 나온 이거 면으로 된거 컨실러 큰거 말고 작은 거 쓰거든요. 이거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거 저 그냥 그 눈가에다가 하나둘셋 냅다서 하나둘셋 냅다서. 이렇게 하고 코 여기 옆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잡지? 코 아래 코 한번 해주고 이마 한번 해주고 발라줘요 발라준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은 이거 아 이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 스펀지 유명한 거 처음에 전 이거 샀었거든요 처음에 샀는데 저는 이거 외에도 뭐 다이소에서 파는 거뭐 이것도 사고 했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진짜 이건 몇번 빨기도 빨았는데 빨고 나서도 괜찮고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원브병에서한 만원대로 산것 같아요 요즘은 가격이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두개 껴서 만원 초반대 이거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게 늘어나는게 나이 때문인가? <웃음> 싶기도 해요 약간 지금 제가 이거 바르면서 지금 계속,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이게 뭘까? 화장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까먹을 그런 스펀지인데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눌러주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피부톤이 약간 개선 되고, 되기도 하고 이렇게 눈밑 같은데 한 번씩 꼼꼼하게 잘 눌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확인하는 거코 밑에 여기 있는데 끼어 있나 안 끼어 있나 항상 확인해요 나뭐 그런 거있어 혹시나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끼임 같은 거 한번 주의해보고, 그 다음에 눈 있는데도 혹시나 몰라서 끼인 거 있나 항상 조심해보고, 여기 눈곱 있는데 여기도 혹시 껴있지 않나? 파운데이션이 항상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한번, 여기, 여기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도 잘안 해요. 근데... 그러나서 신경쓰면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약간 믹스하고 퍼지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눌러줘. 자연스럽게. 착! 이게 바로 제가 평상시에 나갈 때 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기도 하고, 제가 보여준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 솔직히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나가면 하루 정도 피부가 땡, 당기거나 약간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지고 다니는 스틱이나 아니면은 로션 같은 거 이렇게 짜가지고,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꾹꾹 찍어주듯이 바르거든요? 그럼 괜찮, 괜찮아지고 그리고 외출하고 나서는 파우치 들고 다니면서 핸드크림이나 이 립밤으로, 계속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뭐라 그럴까 피부 어떻게 뭐 좋아요? 왜 어떻게 이유가 그렇게 좋죠? 라고 하면 저는 어, 큰 이유를 뽑자면 한 두세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예요.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저한테 맞는 거를 샀고 이산 제품으로 거의 한 7년? 6년? 정도 이 제품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다 쓰고 이것도 얼핏 다 썼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보시면 알겠죠? 쟁여놨어요 또. 두개1 플러스 1. 부자죠? <웃음>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약간 뭐라할까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런 거 즐겨서 쓰듯이 계속 써요. 저는. 왜 그렇게 쓸수 있느냐? 안 답답하냐? 눈 시림 없고, 백탁 없고, 그냥 로션 같아요. 향도 베이비 파우더 향 나고. 그런 제품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피부 좋아지려면. 물론 세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외선 차단제라는 천익견을 갖기보다는 그냥 스킨로션 바르고 받은 로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쓰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왜 피부에 노화라던가 이것저것 같은 게 역시나 무시를 할수 없죠 사실 노화의 90% 이상은 자외선 광노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외선 차단제를 또 발라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화이트닝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나이가 올해 음, 33이에요 이제 34살을 바라보는데 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이로 안 보이네요 어,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피부과 다니세요?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저 피부과를 딱히 다닌 적이 없어요 전 제가 스스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 데일리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이따가 저녁에 저녁에 오게 되면 그 저녁 영상 다시 찍어서 올릴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다른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침 일상 리뷰 겸 일상 뷰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한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아래 더보기 누르면 은 아래 블로그 링크가 나와있어요. 그거 타고 가시면 제 블로그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제가 글을 열심히 적어놓은 그런 컬럼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안녕!